빨리, 어디부터, 빨리, 어떻게, 나 찍으면 안 돼. 귀신 같아. 헤이 카카오, 음악 꺼. <웃음> 턱주다리에 뭘 바른 거야. 앙크잖 헤이 카카오, 음악 꺼주세요. 요새 집 이사하고 엄마가 좀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사하고 나서 버스 정류장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아침마다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엄마를 위해서 마이카인드 유기농 원료 비타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 나의 자그마한 선물이야. 니가 맨날 이렇게 챙겨줘 갖고 엄마는 100살 넘게 살겠다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영양제 너무 많이 먹고 응? 이거 이영희 씨가 광고하는 브랜드의 영양제거든? 그리고 음. 설명서 잘 보고 하나하나씩, 음.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한... 이게 하루에 하나인가? 어, 이거 일일 일정이다, 여기 일일 일정이라고 나와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 잘 챙겨 드세요. 네. 요 제품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경은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돼요. 음. 막 하루에 막몇 번씩 먹는 거는 솔직히 당... 잘안 챙겨 먹게 되잖아. 그, 음.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음. 하나씩 먹어야 되겠네. 물 갖고 와. 딸이 챙겨준 거라 더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이 제품은 열네 가지 유기농추 원료와 27가지 유기농 야채 과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어, 미국 농무부에서도 인증한 USDA 마크를 획득한 유기농 영양제라 어, 제가 믿고 먹을 수 있고요. 제가 꾸준히 먹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딸이 항상 엄마 위해서 이렇게 영양제 챙겨줘서 고마워. 열심히 먹을게 감사합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